KC중 충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전이 안되는 현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해결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배터리에서 충전기를 뺀후 LED1 빨간불 LED2의 초록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불이 안 들어온다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충전기 문제입니다. 물론 220V 전원도 확인해 주세요. LED1,2에 불이 들어온다면 배터리 전원을 켠 상태에서 충전기를 꽂아주세요. 끈 상태에서 꽂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LED2도 빨간불로 바뀌면서 충전이 됩니다. LED2가 빨간불로 안 바뀌고 충전이 안 된다면 요 퓨즈를 확인해 봐주세요. 퓨즈가 멀쩡하다면 배터리 전원이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전압이 14V 이상이면 완충이 되었기 때문에 충전이 안됩니다. KC 인증 충전기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완충되면 충전기를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충이 됐는데 충전기를 계속 꼽아두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 충전기에는 배터리가 완충되면 여러분들이 배터리에서 충전기를 빼는 것을 잃어버려도 뺐다 꽂을 때까지 충전을 안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충전기 계속 꽂아두는 캠핑카에서는 완충된 다음에 충전이 안돼 어쩌겠어요 뺐다 꽂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충전기를 꼽을게요 LED2가 빨간색이 됐죠 음. 자 한번 전원을 껐다 켰습니다 어때요 LED2 초록불 이 됐죠 충전도 안 되고 있어요. 안전장치예요. 충전 중에 배터리를 빠른 속도로 꽉닥키면 충전이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충전기 입장에서는 충전 중에 배터리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뭐라고 판단해야겠어요? 아,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로 충전을 차단한 거예요. 이 증상으로 인해 AS 요청한 분이 몇분 계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왜 충전 중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충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지? 네. 세 번째 배터리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키는 경우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 이 충전기는 자기가 충전하는 배터리의 전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딱 연결했는데 전압이 막 3V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너무 낮아 그럼 이 충전기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아이 배터리는 내가 충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충전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충전기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충전이 안된다면 첫째 배터리에서 충전기를 빼주세요. 뭐 충전기 전원을 한번 껐다 켜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켜주세요. 전압이 측정되도록 그 이후에 충전기를 다시 연결해주세요. 그럼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밖에 한전충전기를 사용하면서 태양광 충전을 해도 좋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전기와 태양광 컨트롤러에는 역전류 방지장치가 있어요 원리만 따지면 두 충전기를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에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죠 센싱을 해요 출력쪽을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 충전기 하나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끼리 어떤 브랜드끼리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 한전 충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한전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